채팅창 위젯을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원하는 위치에 둘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마이크를 ON으로 해놔서 게임소리랑 같이 제 목소리가 방송이 될 거예요 목소리는 끄고 게임소리만 넣고 싶을 때는 2019년 9월 15일날 핸드폰으로 게임 방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맥스 닉스 님이 잘 안되는게 있어요 스크린캐스트를 눌렀는데 화면에 채팅창이 안보여서 채팅 보이기를 눌렀는데 계속 프리즘 마이 스튜디오에서 채팅 위젯을 추가하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등동이 님이 이거 목소리 안나오는 법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프리즘 라이브를 설치하겠습니다 를 열기를 누르고요 그리고 계정을 연결하겠습니다 을 하단에 보시면 은 카메라 스크린이 있습니다 스크린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권한이 필요하다고 나오죠 확인 누르시고 프리즘 라이브 어플 권한을 켜 주시면 됩니다 기본 준비는 끝났고요 오른쪽으로 밀어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밀면은 여러가지 위젯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채팅창 위젯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위젯을 클릭하시고 하단에 프리즘 채팅 위젯을 클릭하십니다 채팅 위젯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이어 표시라고 있습니다 게임 방송 같은 경우는 채팅창 화면이 게임 화면을 가려버리면 게임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하단에 시청 화면과 송출 화면 모두 보이기가 아닌 송출 화면만 보이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시청 화면과 송출 화면 모두 보이기로 선택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채팅 컬러 색상을 고를 수가 있고요 글씨체 종류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위젯 스타일을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타일1으로 선택한 다음에 상단에 저장이 있죠 클릭 Y 스튜디오에 위젯이 추가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젯을 클릭을 하십시오 채팅창 위젯을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원하는 위치에 둘 수도 있고요 자세히 보면은 위에 숫자가 보입니다 이건 폰트 글씨체 크기입니다 글씨 크기를 이렇게 해서 작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편집을 하고 싶을 때는 편집을 눌러서 편집하는 곳에 들어와서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게임 종류에 따라서 세로로 하는 게임이 있고 가로로 돌려서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브롤스타즈는 가로로 하는 게임이고 탕탕 공대는 세로로 하는 게임이죠 가로로 된 게임인 경우에는 위에 상단바를 내려서 화면 전환을 활성화 시킨 다음에 이거를 가로로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돌리고 나서 실시간 방송을 하셔야 됩니다 가로로 돌리면은 여기 스타트 버튼이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세로로 이렇게 세웠을 때는 레디라고 나오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탕탕 특공대 게임을 할 거니까 세로로 방송을 켜보겠습니다 우선은 세로로 한 상태에서 레디를 누르고요 채널을 선택해야 됩니다 채널 선택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 추가 있죠 추가를 클릭하시고 저는 유튜브로 방송할 거니까 유튜브를 선택합니다 유튜브로 연결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시고 방송을 할 채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프리즘 라이브 어플과 채널이 연결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상태로 놓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고화질로 방송하고 싶으시면 채팅창을 띄울 수가 없어요 고화질로 바꾸고 싶을 때는 720p를 클릭하시고 해상도를 1080p로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채팅창을 사용할 거라서 720p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실시간 방송 제목을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썸네일을 바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제목이 넣어졌고요. 썸네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미리 보기 이미지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썸네일로 만든 사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위에 상단에 완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목과 썸네일을 넣었죠? 그리고 고 라이브를 키시면 되는데 고 라이브를 키시기 전에 게임을 먼저 실행을 시켜놓는게 좋습니다. 자 바탕화면으로 나가고요. 게임을 실행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소리가 들리실 건데 어, 게임 볼륨이 중간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목소리를 집어넣어서 방송을 하고 싶다 할 때는 게임 소리를 한이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 게임 소리가 너무 크면은 마이크 목소리가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는 거고요 자 프리즘 라이브로 왔고요 고 라이브를 켭니다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은 3초 후에 라이브가 켜진다고 나오죠 이때 바로 게임 화면으로 켜 주시고요. 지금부터 방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이크를 ON으로 해놔서 게임 소리랑 같이 제 목소리가 방송이 될 거예요. 목소리는 끄고 게임 소리만 넣고 싶을 때는 여기 상단에 프리즘 라이브 로고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마이크 ON이 있는데 마이크를 OFF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게임 소리만 방송이 돼요. 게임 화면에서 게임하는 동안에 키채팅창 크기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게임을 끄고 싶을 때는 프리즘 라이브 로고를 클릭하신 다음에 스크린 캐스트를 꺼주십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엔드를 누르시면 은 방송이 종료가 됩니다.